지금 바이크스토리에 도착했는데 이제 핸들바 달려고 하거든요 이제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안내 받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무선충전기 거치대 박스를 깐 모습입니다 첫 느낌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사용 전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혹시 약해서 부러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제품을 포장하고 있던 박스의 모습입니다 박스 밑에 제품의 정보가 보입니다 스피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USB 출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무성 충정 출력은 10W입니다. 거치대의 위치를 취향껏 선택해 장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곳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이 빛이나 혹은 이곳과 같은 오른쪽 위치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설치하는게 견고하기도 하고 계기판도 RPM쪽 위치를 살짝 가리는정도라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설치 위치를 결정했으면 카울탈거를 진행합니다. 센터마다 분해를 얼마나 해서 작업할지는 다릅니다. 아까 그 자리에 제품에 동봉해 있던 고리를 연결하고 위에 고정한 셀을 주워줍니다. USN은 사장님께서 만난 곳을 찾아 너무 길어 잘라 주셨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본 모습입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경을 하다가 사장님께서 미끌림 방지 패드를 부착하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금방 부착한 모습입니다. 좀더 쿠션감을 줍니다. 이제 센터의 목적이자 제일 중요한 전기선 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센터마다 전기선을 가져오는 곳이 다른데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서 따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따면준 정비가 비기적 간단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전기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뒤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전체 탈거를 한 이유도 뒤에다 연결하기 위험입니다. 이제 선끼리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연결이 완료되어 테스트를 해봅니다. 시동은 켜자 무선고속 충전이 되고 있다고 표시가 뜨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를 완료했으니 해체했던 카우를 다시 조립해줍니다. 이 물건은 도난 방지용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있어야 해체를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봐주시는 김에 공기압 체크와 핸들바등 설치부터 점검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스타 무선 충전기 거치대 설치 완료했고요. 보시면은 휴대폰이 장착이 되고 눌러가지고 돌리면 열린다고 해요. 열리면은 여기에다 휴대폰을 넣고 이제 살짝 쪼아주고 이렇게 쪼아주고 어, 난 다음에 시동을 켜고 이제 전원을 넣으면 은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단 이게 아무래도 무선 충전이 새로 나온 휴대폰들이 대부분 적용이 되는 거라서 적용이 안 되는 폰은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착을 잘 해주셨어요 이게 선을 앞으로 빼지도 않고 뒤로 빼가지고 장착을 잘 해주셨고 이게 플라스틱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냥 살짝 쪼아주는 느낌만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조절도 가능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 빨간 색깔 이게 도난방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어야만 뺄수 있어요 어, 받은 거 이건 저가 가지고 있거든요 꽂아서 돌려야지만 이걸 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거 무선 충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키 꽂고 여기 꽂고 선 이렇게 하고 물 묶고 그러면 선이 또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안에 뒤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간편하게 되는 아주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기 오기까지는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도중에 멈춰서 보고 멈춰서 보고 했었는데 이제 달았으니까 안전하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